통삼겹 먹어볼까 매콤한 불닭볶음밥과 함께 밥은 <놀람> 먹고 화끈하게 먹고 콜라로 마무리 여기가 천국이네 어 <웃음> 엄청 고소한데? 와... 저는 어차피 짭조름한 불닭볶음밥이랑 먹을거라서 통삼겹 할때 그냥 후추랑 이런 것만 뿌리고 소금 간을 안 했거든요? 그래, 그런데도, 그 돼지 자체에 살짝 그 찹조름한 간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괜찮거든요? 근데, 소금 같은 걸착 뿌려서 했으면 또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,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하고, 뭐, 소스 같은 걸 찍어 먹어도 되고, 뭐 일단. 와, 이거다! 야, 엄청 맛있네 이거! 보니까 고기가 위에는 <웃음> 지방과 같이 있는 약간 그런 고기가 엄청 부드러운데 밑에는 완전 살코기거든요. 얘는 어, 좀 잘라 먹는 게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요 그냥 이렇게 잘라지겠는데. 따로 먹어야 해요 아니 그 에어프라이어를 진짜 고심, 고심 고심 고심 고심 하다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에어프라이어의 끝판왕 요리가 통삼겹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간단해요. 어, 수육용 삼겹살 사다가 그냥 넣고 돌리면 돼요. <웃음> 엄청 간단하죠. 좀더 구체적으로 한, 맛있게 먹으려면 그 돼지고기에다가 뭐 후추도 조금 이렇게 샥샥샥 뿌려주고 뭐 소금도 앞, 이렇게 뭐옆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180도에서 20분.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또 180도에서 20분.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고루 잘 익어요. 근데 저는 약간 요런 이런 때깔이 나야 좀더 맛있어 보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200도로 한 다음에 5분을 더 돌렸어요.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더니 위에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됐는데 오히려 조금 덜 구우면 더 부드럽게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추!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살 때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대요 그냥 용량만 보고 사면 은 된대요 두명이서 먹을 거면 최소 5리터 이상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리터로 샀는데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에어프라이어가 구조가 되게 단순하더라고 이게 열어서 딱 보니까 위에 열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고 그 위에 팬 달려있어 끝! 열을 바람으로 쏴주는게 끝이라서 좀더 비싸면 이제 뭐 다이얼로 되는게 터치로 되고 버튼으로 막 이렇게 있고 그림 막 이렇게 표시되고 막 이런 정도의 차이지 다 그냥 원리는 똑같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8만원 정도 투자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까 불닭 볶음밥을 너무 신경을 안 쳤네. 얘는 어, 불닭 소스로 만든 게 아니라 불닭 볶음밥이라고 아예 제품이 따로 있더라고요. 군대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해서 하나 주문을 해봤는데, 어 맛있는데요. 이 중간에 나름 큼직큼직하게 닭고기가 이렇게 한몇 개씩 들어있거든요. 살짝 이렇게 마늘 향이 막 나면서 소스와 같이 막 어우러져서 있는 건데, 어 맛있어요.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 아까 볶으면서 한 숟가락 이렇게 조금 먹어봤을 때는 어 엄청 맵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통삼겹이 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매워. 먹... 얘그 기름이 얘를 다 가지고 내려가나 봐요. 입 안에 안 머물러 있고. 요거는 반만 먹어볼까. 아, 이거죠. 이 쯤에서 콜라! 아니 이게 콜라를 먹어줘야 돼! 통삼겹의 기름진 맛은 이 불닭볶음면이 상쇄를 시켜주거든요. 근데 이게 고기를 계속 덩어리로 먹다 보니까 좀 여기가, <웃음> 여기가 막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. 어 근데 콜라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. 더 먹어야지. 아! 잘 먹었습니다! 이게 맛있으니까 평소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불닭볶음밥이 440g 이거든요 2인분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660g 했는데 3분의 어, 4을 먹었으니까 한 450g 정도를 먹은 거죠 그럼 거의 둘이 합쳐서 1kg를 먹은 건데 진짜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, 잘 먹었습니다! 여러분들! 에어프라이어! <웃음> 강추! 제가 왜 이제야 샀는지 너무 후회가 되고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맛있는 요리들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